안녕하세요, 왕서방입니다. 추운 겨울이 왔어요. 중국도 이제 벌써 추워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월동 준비를 위해 마련한 제품입니다. 샤오미 라디에이터입니다. 이 제품의 정확한 명칭은 스마트 미 전기난로 스마트 버전 1s 입니다 한국에선 2세대로 통용이 되고 있고요 올겨울 샤오미에서 3세대를 출시를 했습니다 3세대에는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빠지고 100위안 정도를 인하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저는 광군절 때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3세대가 아닌 2세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일반형과 스마트 버전으로 나눠집니다 차이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 제품의 가격은 499위안입니다 네 499위안인데 11월 11일 광군절 때 제가 90원을 할인을 받아서 409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을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여기에 스마트미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버전은 스마트 버전이기 때문에 어, 터치식입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 온오프 온도 조절 등 습도 등이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손잡이 입니다 사실 얘가 어 안에 열판을 가열하기 때문에 좀 뜨거워 지는데 이 손잡이를 잡고 움직이면 별로 뜨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온오프 버튼입니다 전원을 차단하고 연결하고 자이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봤을 땐 되게 깔끔하고 마감 처리도 잘 되어있습니다 좋죠 네, 외관은 이렇게 날아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한번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대류식 가열 방식입니다 대류식 가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 안에 알루미늄판을 가열시켜서 방 안에 공기를 가열한다는 겁니다 일반 히터들은 공기를 순환시켜서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를 보시면 바람을 순환시켜서 쉽게 건조해지는 게 단점인데 이 제품은 쉽게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장점은 정말 조용하다는 거였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판을 가열시키다 보니까 이 여기 브라켓이 쉽게 뜨거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한 50도 정도?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에 다열보호 기능이 있어가지고 약 105도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일반 버전은 95도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제한이 걸려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품이 이렇게 45도를 기울이면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미, 이 스마트 버전만의 장점인데 이 스마트 버전은 아이패스 4의 방송 기능이 있어가지고 욕실에서 사용하기도 적합합니다 하지만 일반 버전은 방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욕실에서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저는 스마트 버전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 버전과 일반 버전의 차이는 nope, nope, nope, nope. 아... 여기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식 버튼과 블루투스 연결에 유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제품은 온도 조절 버튼이 총3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 버전은 온도별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대 28도, 최소 16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품은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바로 이 제품을 켜서 음, 핸드폰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은 이렇게 켰고요 제품을 이렇게 키시면 먼저 여기 온오프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음, 전원을 차단하는 거고요 전기를 넣으면 이렇게 전기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걸 누르시면 시작이 되고요 핸드폰이랑 연결을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 버튼과 해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꾹한 5초 정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삐삐삐 소리가 나죠 이게 초기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플을 켜시고 네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이 우측 상단에 블루투스 연결 버튼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 이 주변에 있는 기기 추가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미 초기화를 했고요 작업 확인됨 누르고 시 다음 그리고 와이파이 집 와이파이를 그냥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미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은 와이파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기기가 추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한 30초? 한 못해도 한 1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어 연결되기 전에 제품의 여기 있는 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뭔지 아시겠죠? 지금 설정 온도입니다 최대 28도 최소 16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온도별 전력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간 조절이 여기또 나와 있습니다 시간 조절을 이렇게 누르시면 1시간 후에 꺼진 다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어플에 가시면 이거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시간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54% 이거는 습도입니다. 현재 이 방에 있는 습도의 온, 습도의 양. 습도, 습도, 습도의 양. 네. 그거 외에는 여기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 디스플레이가 꺼지는 기능도 있고요. 네이 디스플레이의 설명은 여기가 끝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켰는데 정말 조용하죠?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지금 따뜻한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따뜻한 공기가 지금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꺼놓을게요 어, 지금 기기가 추가가 안 됐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와이파이를 안 켰구나 네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네 이렇게 연결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턴오프도 있고요 음, 턴온을 하면 켜지고 턴오프를 하면 꺼집니다 턴온 켜서 지금 현재 온도 이두 번째는 현재 온도 설정 값입니다 저는 16도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온도별 17도, 18도, 19도, 20도 최대 28도까지 온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이거는 시간 설정인데 아까 전에 3시간, 5시간, 7시간 설정이 안 되었잖아요 세세하게 1시간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시에 켜지고 몇 시에 꺼지는 그런 기능도 넣어놨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는 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끌수 있는 이렇게 하면 꺼지죠 네, 디스플레이를 끌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 밑에는 무음 모드도 있고요 이거는 어린애들 보호 기능입니다 어린애들 이렇게 만져도 설정이 되지 않게끔 할수 있는 락을 걸어놓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이 기능, 이세 가지 기능은 다른 샤오미 기기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자이 제품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제품의 전력소비량은 2200W 2.2kW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보통 1시간에 2.2kW를 사용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최대 28도에서 최소 16도인데 그, 그 온도별 전력소비량도 다르기 때문에 만약 낮게 하시면 전기세가 덜 나올 겁니다 네, 제가 써보니까 약 5평 정도 되는 방에서 2시간 정도만 틀어놓으니까 한 8시간 정도는 따뜻해지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